이렇듯 체육인들이 어, 더 강성을 뿐만 아니고 국가적으로 더 어, 크게 어, 체육인들을 성장할 수 있는 어, 그런 발이될수 있도록 제가 어, 든든히 지원을 하겠습니다. 관심과 지원을 끊이지 않게 하시겠습니다. 여러분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